싶기는 해요. 그리고 또 <웃음> 타이틀곡 제목 앞에 스펠링 알려줘 <웃음> 음. 와 이거 너무너무 너무 세다 왜냐면 맨 앞글자 알려주면 그 뒷글자가 연상이 돼이 앨범 얘기를 살짝 조금 해보자면 이번 앨범에 스페셜 앨범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규예요 정규보다 더 정규 정규보다 스페셜에서 스페셜 앨범 미니 사이즈도 아니고 엄청 수록곡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지금 노래가 많아서 기억이 안 나요 진짜 말 그대로 스페셜에서 스페셜이고 역대급입니다 걱정이 하영아 나보면인인데 타이틀곡 후렴이 뭐더라? 박사한 멤버 있어요? 박사한, 안한 멤버 없어요 너무 많이 졌다 이제 이제 앨범 스포는 그만하고 이거 근데 이거 본 사람들만 말 알아야 돼 알겠지? 절대 밖에 와, 말하면 안돼 이거 그대들만 알아야 이거 절대 시시야 이거 소문나면 안돼 정규보다 더 정규 저도 지금 노래가 많아서 기억이 안나 박사 안한 멤버 없어요 <웃음> 이거 근데 이거 본 사람들만 말 알아야 돼 알겠지? 절대 밖에 와, 말하면 안돼 시시야 이거 소문나면 안돼